<웃음> 미스터트롯2 탑7 멤버들의 화보 촬영 비하인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달 TV조선 측은 미스터트롯2의 공식MD로 캘린더와 함께 화보집을 출간한다고 밝혔었는데요. 화창한 봄날 미스터트롯2 탑7의 화보 촬영 현장 모습이 담겼습니다. 트롯을 넘어 패션까지 정복한 탑7 멤버들은 모델 느낌 물씬한 180도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에 단체 화보 완판 예감을 내비쳤습니다. 탑세븐 멤버들 상상 이상으로 모두 멋진 모습이네요. <목소리> 얘 아들 아 그 젊을 때 성공한 벤처 사옥가 <웃음> 요즘 말로 댄디한 느낌? 댄디한, 댄디한 어, 느낌. 느낌. 살짝 음. 성공, 약간 <웃음> 요즘에 요... 살짝한. 네, 아 된다. 이뻐요. 우리 <웃음> <유리모>! 호 <웃음> 그런 느낌인데, 더 아, 이쁘다. 와 근데. 저어요오생각요 교회 오빠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머리도 살짝 이렇게 단정하 색상도 되게 예쁘고 너 살짝 트치카치카거보여주려고 <목소리> <겹직한. 목소리> 어쨌든 뭐 저희가 한 가지 색깔로만 하니지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뭐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갈게요. 어, 어, 어. 지금 주 지금 주 저희 화보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들 열심히 찍고 계시네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